안녕하세요 차아게임즈 수댕 용군입니다. 데이드릭 전쟁 이벤트가 시작됩니다. 이벤트 기간은 1월 21일 오전 12시부터 2월 2일 오전 12시까지입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크라운스토어 또는 이벤트 상인 근처 NPC에게서 인트로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보상 상자를 얻을 수 있는데요. 보상 상자에서는 새로운 스타일 페이지와 애완동물 등 각종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지역 내 보너스 보상도 얻어보세요. 이벤트 지역에서 1일 퀘스트를 완료하면 매일 최대 2장의 이벤트 티켓을 얻습니다. 이벤트 상인에게서 올해 새로운 변형 수집품 조각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. 자세한 사항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 엘더스크롤 온라인과 함께 새로운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, 그럼 안녕! 안녕.